성균관대학교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성대방송국과 성대신문의 총학생회 스프링 공약점검 협업 프로젝트에서 앵커를 맡게 된 이정빈입니다. 어느덧 날씨가 쌀쌀해지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에게 겁을 줬던 태풍도, 뜨거움을 안겨줬던 한여름의 더위도 이제 모두 가고 낙엽이 떨어질 가을이 다가왔네요. 작년 겨울부터 올해 가을까지 지난 1년 동안 우리 학교를 책임졌던 총학생회 스프링의 임기기간도 끝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올해 교내 언론 3사 중 성대방송국과 성대신문에서 공동으로 총학생회 스프링의 중간 공약 점검을 진행했는데요. 관련해서 학교, 학생단체, 학우, 그리고 총학생회의 얘기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성대방송국과 성대신문에선 크게 성균인 백인소, 등록금, 신산품제 및 재수강 학점 상한 상향 조정, 베리어프리, 비건학식, 다시 에스카라, 그리고 양 캠퍼스의 맞춤 공약을 취재했습니다. 먼저 학생사회 중 성균인백인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선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학생사회 공약입니다. 스프링은 성균인백인소를 설치할 것을 약속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생소한 이름인데 성균인백인소란 무엇인가요? 네, 성균인백인소란 일종의 온라인 공론장으로 백인 이상의 학우들이 학우들의 동의를 얻은 사안에 대해 스프링이 직접 나서 답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운영했던 청와대 처원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균인 백인소는 앞으로 개설될 총학생의 홈페이지 내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성균인 백인소 설치를 위해서는 총학생의 홈페이지가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총학생의 홈페이지는 그동안 부재했던 공식적인 소통 창구의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이며 2학기 중에 개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학기 스프링은 학생 지원팀, 정보통신팀과의 협업을 통해 홈페이지의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현재는 홈페이지의 세부적인 내용을 조정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균인 백인소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궁금한데요. 먼저 성균인 백인소에 접속하기 위해선 킹고 아이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 학교 학우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건을 올릴 때에는 기명과 무기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는 좋아요 버튼을 통해 동의를 표할 수 있다고 합니다.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을 시 스프링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총학생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면 이를 반영하고 학교에 대한 문제 제기일 경우 스프링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즉각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선 스프링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만약에 즉각적인 해결이 불가능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을 그런 측면에서는 어, 총학생회가 솔직하게 일단 그 이유와 해결하기 위한 어떤 긴 논의의 방법들을 당연히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균인 백인소, 지금까지 없었던 시스템이기 때문에 학우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통계학과 18학번 서강원 학우는 학우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시도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집단지성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순간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이용될지가 중요하겠네요. 다음으로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문제죠. 등록금 공학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제54대 총학생의 스프링은 선본 당시 명목 등록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명목 등록금 동결이 이루어졌나요 네, 명목 등록금 동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명목 등록금 동결은 등록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학교 측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요? 우리 학교는 SW 중심대학, BK 21 등의 사업을 통해 정부와 기업체 차원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현재 등록금 동결로 인한 예산상의 부족함은 없다는 것이 스프링 측의 입장입니다. 스프링은 선본 당시 에듀플러스 사업 정착을 통해 등록금 체감환영률을 향상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실제로 사업 정착이 이루어졌나요 사업이 점차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까지는 에듀플러스 사업을 통해 학술정보관 열람실 등 학교 전체 차원의 시설 개선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각 단과대학 차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에듀플러스 사업 특성상 기층 단위 학생회와의 소통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총학생회와 기층 단위 학생회 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에듀플러스 사업은 단과대가 직접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총학생회가 기층 단위 학생회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총학생회는 학교와 단과대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대한 단과대의 목소리도 들어봤는데요. 공과대학 학생회는 에듀플러스 사업의 진행 상황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총학생회와 꾸준히 공유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경영대학 학생회 역시 올해의 경우 총학생회에 충분한 지원으로 학교 행정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렇다면 총학생회에서 앞으로 등록금 체감 환원율 향상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인터뷰에 따르면 총학생회는 축소된 장학금 비율을 다시 올리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교내 환경 및 시설 개선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학교 측에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이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방향으로 사용되면 좋겠네요 등록금 부분 취재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서연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업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신상품 제 개편에 대해 얘기 나눠 보도록 할게요. 최혜민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산품제 개편은 학우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총학생회 스프링은 기준이 엄격한 신산품 인증제에 대해 학우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취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취득 인정 방식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총학생회는 특히 어떤 항목을 어떻게 바꾸겠다고 하였나요? 신산품 인증제엔 여러 항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부담이 되는 글로벌품에 집중했습니다. 총학생에는 영어성적 토익의 기준을 완화하고 제2외국어 성적 인정을 추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어성적 인정시험 종류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관련해서 학교 측은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학교 측은 영어성적이 과도하게 책정되면 인정하나 기준 점수 완화에 대해 아직은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외국어 추가는 반려됐으나 오픽과 토익스피킹 등 말하기 영역의 시험들은 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물론 총학생에도 학우들의 입장을 공감하고 학교 측도 학생들을 이해하곤 있으나 신상품제 개편에 관련된 것은 학교의 제도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명분이 확실하고 학교 측의 이해관계와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건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된 개편 내용을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신산품제가 개편이 될땐 학우들이 따야 하는 자격증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따야 할 자격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총학생에는 신산품제를 준비하는 학우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신산품제의 방향성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닌 선택의 폭을 넓혀 학우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신산품제 개편의 의의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스프링은 신산품제의 개편 사항을 어떻게 안내할 예정인가요? 총학생회는 각종 공식 SNS에 관련 자료를 이번 학기 초쯤 업로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선품제 개편에 대해 학교와 학생단체, 그리고 학우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재수강 학점 상한 상향 조정에 대해 넘어가겠습니다. 총학생회는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 3월 21일 교무처와 미팅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총학생회는 학교 측에 재수강 시 취득 가능 최고 성적을 A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 우려를 표했다고요? 학교 측은 재수강 시 최고 성적이 A로 조정될 경우 최초 수강하는 학생들이 기존보다 좋은 성적을 취득하는 것이 어려워져 재수강 학생들이 늘어날 경우를 우려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학교 측의 입장을 이해하는 학우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많은 학우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를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인사캠과 자각캠은 각각 4월 4일과 4월 16일에 단과대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개 재수강 학점 상한 상향 조정을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몇몇의 반대 의견으로 안건이 가결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찬성과 반대 입장, 각각의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재수강 학점 상한 조정에 찬성했던 공과대학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직전 학기에서 온오프 하이브리드형 수업이 많았고 코로나 양성 및 밀접 접촉 등의 사유로 오프라인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해 성적이 제대로 나올 수 없었던 학우들의 입장을 고려한 듯 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의 질과 참여도를 고려했을 때 재수강을 통해 학점 상향을 목표로 둔 학우들을 배려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 입장은 무엇이었나요? 한편 경영대학의 경우 형평성과 고학번, 저학번의 성적 괴리 등의 이유로 반대했는데요 저학년의 경우 재수강의 기회가 많기에 학점 상한에 찬성하는 경향이 있지만 고학년의 경우 이전에 재수강을 했을 때 B플러스의 성적을 받았기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경영대학은 재수강 학점 상한 상향 조정이 시행되더라도 이후에 부작용 및 학우들의 반대가 강할 경우 언제든 중단될 수 있다고 말하며 관련 안건에 대해 기권했습니다. <목소리> 이게 저희가 총학생회라고는 하지만 각 단과대에서 갖고 있는 자율권이나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을, 수업하는, 의견을 수업해서 듣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이게 완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만장일치된 결론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한 반대 목소리가 어느 정도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밀고 나가는 게 그렇게 좀 적합해 보이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방향으로 좀 학점에 관련돼서 성적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전개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교무처 미팅에서 이런 관련된 논의를 한 번은 더 해볼 것 같긴 합니다. 총학생의 스프링도 현재 고민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다수가 동의하지만 또 다수가 우려하는 제도에 대해 마냥 공약이라고 해서 밀어붙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공과대학과 경영대학에선 재수강 학점 상한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 수렴 조사에 있어 단과대학 차원의 전적인 지원과 홍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렇군요. 재수강 학점 상한 상향 조정으로 피해볼 학과와 학우가 없는 방향으로 모색해보아야 함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학업 부분 취재는 여기서 마칩니다. 최혜민 기자 고맙습니다.